일진 오토바이밖에 생각 안날것 같은데. 안녕.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잠깐만 일진 오토바이 밖에 생각 안날것 같은데 이제 응. <웃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다시 내요예 진짜, 이거니까, 이이진짜있고 잊고, 이 안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진짜 웃기고 고그 다음날 그대로 있다가, 그다음에 그대로 있다 이즈 <shriek> 되게 멋있어요 눈. 안녕 네. 아이 이뻐 네. 사진 고만 이제 식사하시죠 잠깐 아, 네. 네. 아유, 우리 작가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석가미니 네. 프로님 아, 예. 네. 식사하는 뒤에서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고 멋있다. 아, 밀 네, 진짜 빠 사춘연, 사초는 와,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지난번에 평화에 댐 갔다 와가지고 아 이렇게 장거리 타는 건이 바이크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은 어 힘들지도 않네요 괜찮네 또 이렇게 타면 평균 뭐 8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달렸거든요 그렇게만 잔차 안에 달리니까 연비가 3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번에 트랙데이를 참가하기 위해서 미쉐린의 파워컵 에보라는 공도가 반 서킷이 반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그 서킷에서 그림력도 확보를 했다 뭐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태백서킷에서 타보니까 뭐 전혀 불안함 없었고 시간이 눕고 당겨도 충분히 접지력이 발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백서킷에서 제가 몇 가지 목표로 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자세 코너링 자세라든지 라인,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듬는 연습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정말 이번에는 안 깔고 오자. 제발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타고 오자. 왜냐하면, 영암은 강남 허스크바나에 차를 실어갖고 보내고, 실어서 갖고 왔지만, 이번은 내가 타고 갔잖아요. 타고가 나갖고 차가 망가지면 용달을 불러갖고 싣고 와야 되는데, 일상까지 터득해서. 특히 이번에는 쇼트도 새로 이제 샀잖아요. 헬멧도 새로 샀고, 별도구도 새로 샀어. 깔아가지고 막 흠집 챙기고 이런 거 마음 아파갖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무사복귀 하자가 큰 목표 중에 하나였고, 달성하는거 맞네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